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이응기억으로 이루어진 받침없는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해보세요. 가구 가구 가구 고기+ 고기+ 고기 기구+ 기구+ 기구 구+ 구+ 구. 기 아기 아기 야구 야구 야구 구이 구이 구이 여기, 여기, 여기 개, 개, 개 거, 기, 거, 기, 거기 다음은 한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. 기구 기구, 아기아기 아기. 여기, 여기. 거기, 거기, 개, 개, 가구, 가구. 구구야구야구 야구. 구이 구이 잘 따라 하셨나요?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